혼인, 혼인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혼인 예식의 기준이 어디여야 되는가.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표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해서 죄 백성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 더 뚜렷한 분기점이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혼인 앞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시작한다 하게 된다 이제 로마키토릭이 말하는 그 칠성례 중에 하나로서 그런 혼인 예식은 아니지만 혼인은 주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그저 이전에 분명히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그 혼인을 잘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걸로, 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할 때, 이제, 서약을 하는데,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됨의 본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됨의 본분을 나타내는 나타낼 것을 서약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이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경건한 후사를 낳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이제 뭐 교회를 세워가는 것하고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그걸 위해서 혼인 예식을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여건을 만드시고, 그것을 내적으로 확정하게 됐을 때, 이제 공, 공적으로 어, 나타나 나와서 이제 그것을 어,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사실은 신자의 삶에서 혼인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저기 선진국의 그 문화와 선진국의 그 이, 이, 이 삶의 양태를 보고 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후진국의 상황을 보면, 뭐, 너무 열악하죠. 정신적인, 사상적인 면에도 열악하고, 또그 문화적인 면에도 너무 열악하고, 그 생활적인 면에 보면 더 열악해요. <웃음> 우리나라 왜 50년대? 60년대? 이제 저는 60, 이제 60년대를 어렸을 때, 이제 5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뭐, 60년대 어렸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60년대 초반이고 그런데 그 서울이라고 하는 데서 컸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 끔찍할 정도로 그냥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후진국의 상황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그렇게 또 선진 문화를 쫓아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성경적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신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표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서, 그, 그, 인간답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성, 저, 구원론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 끝부분에 보면 영화라는 게 나와요. 여기 지금 그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가진 처음 부분에 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이제 죽는 정,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영화가 아니고, 사실 주님이 재림이 돼서, 그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봤지만, 그 신령한 몸으로 회복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 사, 상황대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영화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끝 부분에 뭐냐면 이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죠. 요한일서 이제 3장 1절 2절 3절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질서를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노동을 하고, 혼인을 하고, 문화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걸로, 천장 가는 걸로, 그렇게 끝내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다. 신자의 삶이 뭐 이제 중생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뭐 중간에 의롭다 하심 양자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 그런 것들 믿음과 회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만 실제 그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볼 때도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의 농명이 됐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연합을 얘기할 때도, 이건 창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속주의 피를 흘리신 거는, 저기, 주, <웃음> 30년경이 되는 것이지만, 그, 그 많은, 그 모든 역사를 또 준비하는 기간이, 마브람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쭉 보면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다 준비해 오셔서, 그때,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의 보,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이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미,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고, 영혼 속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체계의 농명이 됐다. 그걸 현재 지금 요한 계시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출발은 거기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 그, 미래, 현재된 미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미래를 현재화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된 존재로, 영화될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가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의 구속받은, 영원전에 구속받은 그 형태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그것도 적당히 아닌 게 아니고,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다 해도 그걸로 공로를 삼을 수는 없어요. 무익한 종,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절대 옥 저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억울아질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저기 지체가 존귀를 더한물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달란트가 작아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이건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하나님이 다 취해 가실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충성을,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해도, 이걸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런, 오직 이제 뭐 11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웃음>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 할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원수 사랑에까지 쭉 나가잖아요, 12장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교통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해. 그래야 한한 한 목소리를 내는. 한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아, 그, 사람 같지 않았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게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그, 그 일을 남한테 넘길 수 없는 거지. 내, 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걸 안 하고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그 뭐, 선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이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소수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주님이 원래 계획,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이제 살아가야 되고 개인 개인이. 하나님을 혼인하게 그런 그, 그 마음을 주셔서 혼인하게 하셔서 그러면 그런 사람과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인생의 보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비참한 삶. 그, 이게, 이게 사실은,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면에 사실은 가려져 있어요. 그 맨날 귀신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면에는 그런 영, 신령한 전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주님, 대장 대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맨날 그 지지 공상하면서 그 뒤로 물러가면서 할일안 하면서 주님의 은혜나 나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사실, 그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도 크니까, 그걸 위해서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모르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모르니까 다른,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본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 사람의 존재는 뭐 여기 이제 혼인을 통해서 이 분기점처럼 이렇게 앞에 당 나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 앞에 그그 그렇게 그 믿어서 그런 그 혼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창기 같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해가지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져가지고, 혼인해서 개교의 교회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을 통해서 개인의 영광과 행복과 보람, 번영, 이거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피난 생활 하면서, 그 혼인하고, 아이 낳고, 박해받으면서도 그 일을 한 게, 그래서 한 거지, 그냥, 뭐, 아이가 생겼으니까 키우고,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응.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강 살아가지 않고, 대강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그 그 제도 속에서 내 생명을 확인하고 그 같은 생명됨을 서로 확인하고 그처럼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서로 교, 그 나누는 게 진짜 성도의 교통인 거지. 내가 주안해서 참. 참문열리 같은 존재고 참 악한 존재인데 주님이 이런 이런,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또한발짝 나간다고 참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됐노라고 그걸 얘기하고 이 보이는 교회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서로 확정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여기 삶의 목적을 바로 가짐을 얘기하시고 또 성경 본문을 로마서 12장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혼인이 인륜지 대사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전제될 일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니까 유교 혼례식을 뭐 얘기하는데 유교는 일단은 저도 뭐 발바닥 두들겨 맞았어요 혼인했을 때뭐 친구들한테 발바닥 <웃음> 괜히 그건 초가집 가서 맞는 게 정소라는데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았어. 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참 무지하게 혼인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의 의미가 두니까그 삶이 정돈이 안 돼. 삶이 정돈이 돼서 해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늘부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크고 서로 다 다른 다를, 다를 수밖에 없는 걸내 밑에 굴복 시키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이게 그러니까 절대 주장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나의 은사대로, 내 생명을 받은 그직분 대로, 언약의 머리로서, 남편님은 언약의 머리로 살아가는 아내는 그 돕는 자지만, 아내도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목표가 있다. 큰목표 그걸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한쪽에, 그냥 뭐 지우쳐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그거는 그거 그야말로 이제 영웅적인 생각으로 세상 영, 영웅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는 나라적으로 하는 거게 내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 저, 잘하는 자식이 있고 잘하는 아내가 있고 잘하는 남편이 있고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서약 혼인 그래서 예배를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 안 되고 서약한 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아이들 하나를 키워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대먹은 사회가 아닌데 회복된 사회면 굉장히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실 호흡하나 말 한마디 주의를 해야 되는 사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만하게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삶도 형식이에요 삶, 삶이 변화되지 않다. 그러니까 서약도, 이, 이거, 우리가 저기, 예레미야, 어, 어, 이사야 35장 볼때 봤는데, 우리 예배는 계속 갱신의, 언약 갱신의 회집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화될 때 부활을 해가지고 변형이 되고, 그, 부활에, 부활만 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형만 된게 아니고, 갱신, 언약을, 완전한 언약으로 갱신을 해서, 그,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찌든 것, 우리가 온 몸을 목욕을 했으니까 발을 맨날 주님이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고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 묻은 것들을 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회개의 요소가 갱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갱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은 갱신도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장성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여기, 서양 예배, 그 서약의 뭐, 바른 태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우리, 우리 전체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이게 단순히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갱신을 하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해야죠. 이게 그것이 이제 모든 예식, 혼인 예식의 이제 의미 안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혼인 예식은 우리 전큰 예식 예배 예식 속에서 한한 단면을 한, 한 볼수 있는 거라고 볼. 볼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전투를 안 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신앙을 가지, 성화를 이루어 가지 않고 영화를 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영화를 얘기하는데 현재 깨끗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대신 요한일서 일장에 빛 대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돼 갖고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장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그게 깨끗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 뭐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상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습을 드러내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흔 번에 일곱 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성질 끓이는 거는, 그건 내 성질이 못된 거지. 사람은 원래 유전자가 그렇다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잘안 변화가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그 내가 문제인 거죠, 하늘의 유전자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고룩하게 내가 고룩하게 살아가. 그게 예배드리는, 와서 여기서 소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갱신하는 의미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괄